마루의 극적인 죽음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지지자들 눈에는 이미 콩깍지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안 좋은 점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주사파 지지자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다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벌인문제인 국제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개를 버렸으니 뉴스 가치가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뉴스를 막상 읽어보면 이기사 누가 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a타임즈 뉴욕타임즈 인디펜던트지 등에 실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첫째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개를 문재인이 키우다가 파양을 했다는 점 둘째 개를 파양하게 된 원인은 개 키우는 비용 지불을 둘러싼 두 대통령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점 셋째 두 대통령 간의 갈등이 풍산개 두 마리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 넷째 결국 광주의 동물원에 고미와 송강이가 맡겨졌는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정일에게 선물받은 풍산개를 동물원에서 키웠다면서 코리아라는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마치 늘상 있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외국인들을 인식시키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이 외신들은 하나같이 풍산개 두 마리를 키우는 비용을 정부가 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이 유난히 부각된 기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려견을 완전한 가족 구성원 그 이상으로 대우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사들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본질은 쏙 빼고 두 대통령 간의 갈등 때문에 걔들이 희생자가 됐다는 투였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이 풍산계에 대한 가해자라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가해자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였던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 기사들을 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누구였겠습니까 한국인이 쓴 영어기사였습니다. 함께 살아온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매달 키우는 비용 250만원을 안 줬다고 파행해버리는 문재인이란 인간의 그 내면을 전혀 비추지 못 하고 있는 이 기사들은 한마디로 영어로 쓰인 쓰레기라는 평가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면제라고 인간중심, 사람중심을 부르짖던 그자가 단지 돈 때문에 가족을 내치는 악마적 모습을 보였다는 본질을 외면하고 단지 갈등관계에 포커싱을 한 것입니다. 사건 핵심과 본질을 호도하는 내용은 잊고 있는 동안 이 기사를 쓴 한국인 기자들 역시 김희겸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좌파 출신 기자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개버린 문재인 그는 최근에 기발한 발상을 실체 넘겼습니다. 잘하면 풍산계로 돈좀벌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 겠습니다만 파양을 할 고미와 송강이 그리고 절묘한 타이밍을 맞춰서 죽어준 마루의 사진들을 이용해서 유기견을 위한 모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달력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모금액이 또는 판매액이 12월 15일 현재 1억 5천만원을 넘어가고 있다는데 문재인과 문대의 부녀지간의 이 모금 행위가 의미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 달력을 출판하는데 고미와 송강이와 마루의 사진을 이용해서 돈벌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특히 놀고 있는 딸 문다혜가 무엇이라도 해서 돈푼이라도 만지게 해줄 요량으로 이런 일을 시작한 게 아니겠다는 평가입니다. 대부분 모금의 본질을 알고 보면 돈벌이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둘째 이 사진을 찍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두 마리 개들을 파양해 버렸습니다 유기견을 위한 모금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 모금을 위한 달력에 사진으로 등장했던 주인공 그 개들을 파양을 한다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찌 된 것일까요 사진 찍어서 돈은 벌고 필요 없어서 개들은 내버린다 이두 가지 행위는 시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것이 분명한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두 모녀의 행동이 이해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제가 이상한 것입니까? 저들이 인간인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인지 구별이 안 가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셋째입니다. 달력을 팔아서 모금행위를 하는 와중에 양산에 남은 풍산개한 마리 마루마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저세상으로 무지개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마루가 때마침 죽음으로써 쓰러져 죽은 사진과 침통해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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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우파 국민들이 있다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환장을 노릇입니다. 어쨌거나 지지자들의 열렬한 지지로 마침내 문재인과 함께 노는 풍산 개들의 사진 달력은 대박을 쳤 습니다. 모금액 1억 5천만원을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2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릴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때마침 마루마저 죽어줌으로써 홍보효과는 그야말로 극대화되면서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의 먹음 열기는 더욱더 활활 불이 붙은 것입니다 250만원 안 줘서 개 버리고 그러고도 버린 개를 이용해서 2억원 이상의 짭짤한 수익을 낸 것인데 이런 기획을 한 문다혜 천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넷째 문재인과 문다혜 이두 사람은 함께 양산에 기거하면서 일종의 동업관계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종 모금액은 2억 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는데 이 금액 중 최소 소소한 일부 약 100분의 1 정도의 비용을 들여 서 사료를 몇십 포대 정도 구입해서 형식적으로 남아 유기견 보호소에 갖다주면서 생색을 낼 가능성 그리고 남은 돈은 문다혜와 문재인이 반반씩 나눠가질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짓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일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섯째 마루는 이미 저세상으로 갔지만 사람과 함께 정을 주고받고 살았던 고미와 송강이는 무슨 죄입니까 어떻게 얘들이 야생동물도 아닌데 동물원에 보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먼저 할것 없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아니면 어쩌면 성격도 인격도 그렇게나 닮았는지 세상의 유전자를 속일 수는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입니다 문다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누굴까요 문다해 첫째 부산에고 중퇴가 밝혀진 학력의 전부입니다. 고교 중퇴라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거나 그래서 어느 대학을 다녔다거나 전혀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일 것이라는 추정이 어쩌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학력으로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옳은 일도 아니 긴 하지만 단지 특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로서 살 만큼은 사는 가정인데 문준영 같은 아이가 태어나고 문다혜 같이 학교를 중퇴하는 딸이 태어난 것은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둘째 문다혜는 남편 서머씨와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중앙일보는 다혜씨의 남편에 대한 주목할 만한 기사를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기사에서 2019년부터 다혜씨 남편 서씨가 제임스란 이름을 사용하면서 타이 이스타항공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했다는 사실 서씨는 항공지식 경험이 전무했고 영어도 잘 못했다는 사실 그러나 대통령 사이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해 타 이스타가 이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일본 상케신문 계열의 석간신문 후진은 신문 일면에 문재인 대통령 딸 해외 도망 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아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혜씨 부부는 갑자기 집을 팔았고 남편 서모씨는 다니던 회사까지 사직했으며 아들 서모구는 동남아 소재 국제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외 이주를 했을까요? 도망간 것은 아닐까? 이런 내용의 기사였던 것입니다. 셋째 문다혜의 남편 문재인의 사위 서모씨가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이스타항공의 오너는 이상직이라는 인물이었고 그는 놀랍게도 2년 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특히나 타이스타제씨 사실상 페이퍼컴퍼니고 이상직은 왜 문재인 사위 서모씨를 이스타에 취직시켰을까 왜그 후에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갑작스럽게 매각했을까 그리고 해외당당 매각자산의 행방은 왜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일까 이런 의문은 아직까지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넷째 문다인은 태국에서 귀국한 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의해서 이혼한 것이 확실하다는 보도와 함께 1년 이상 문재인 부부와 함께 청와대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출가 외인이 청와대에서 산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지금 현재는 출판사 숨쉬는 숲의 대표입니다. 출판사 숨쉬는 숲에서는 단한 권의 책도 출간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번 반력은 달력이 유일한 첫 출판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문재인이 기르던 풍산개를 파양해서 동물원에 보내버린 행위는 수많은 애견인들의 분노를 산바있습니다그 파양된 개들을 이용해서 반려견 달력을 제작해서 돈벌이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 후에 보도됐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서 기르기로 했던 또한 마리의 풍산개 마루가 죽었다는 소식을 문재인이 SNS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마루의 소식을 알리면서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판매에는 사실상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SNS 내용을 보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과정에서 마루가 주저앉더니 그대로 죽었다는 내용인데 반려견을 키우다가 보내보신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원래 걔가 이런 식으로 떠납니까? 주인을 따라 산책을 걸어나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믿어지십니까? 저도 올해 겨울에 17년 동안 키우던 슈나우저 강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죽기 전 며칠 동안은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든 시급을 거부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도 그 유골함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집에 수개월간 보관했습니다. 비로소 따뜻한 5월이 되어서야 자연으로 보냈습니다. 개를 키워보셨고 가슴 아프게 떠나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산책을 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개가 멀쩡했다는 것인데 멀쩡하던 개가 어떻게 산책을 따라 나섰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까 여러분은 이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꼭 의심을 해야만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를 의심하는 것이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심하게 만든 문재인의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공무원 고 이대준 씨를 월북한 것이라고 조작질하고 북에서 온 선원들을 살인자라고 해서 돌려보내서 죽게 하고 조작질을 어디 한두번 했어야 이번에 마루 죽은것을 자연사라고 믿지 조작질 대마왕의 말이 어디 고지고대로 믿어져야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마루가 평소에도 산책을 잘 안가려 했나봅니다. 저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사진도 있습니다. 네티즌 가운데 마루가 죽어 쓰러진 사진이 마치 연출이라도 한 것처럼 구도가 완벽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저문진인과 경호원처럼 보이는 저 사람 옷차림이 마루가 죽은 시점에 그 사진과 그 이후 유그람을 들고 있는 사진 속에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저두 사진이 같은 날 벌어진 일임을 증명한다고 의심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문다인은 달력 프로젝트 속에 글에서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 별칭이니 그의 정치적 신념은 사람이 먼저다로 대표되지만 일상에서 그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는 동물들에게도 진심이기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꾸어도 오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문다의 아버지 문재인을 소개하는 이 글을 읽은 여러분들의 심경이 어떠십니까? 속이 느글거리지 않으십니까? 이 뻔뻔한 주둥이에 놀아나는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김찬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